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유튜버 김계정이에요 오늘은 가식 없는 제 일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새벽 4시 30분 조금은 이르지만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남들보다 30분 성실하자 라는 습관을 들인 지 27년째 결국 이런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웃음> 너무 편해져 버렸어요 기상 후엔 직접 내린 커피를 마셔요 커피향을 맡으며 전망을 내려다보는 것. 얼마 없는 제 힐링 시간이랍니다. 커피를 마신 뒤엔 늘 조깅을 하는 편이에요. 처음엔 1km 뛰는 것도 힘들었지만 하루에 100m씩 꾸준히 늘린 결과 요즘은 42.195km 정도는 가볍게 뛸수 있게 되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씨발. 참. 체력단련 또한 빼먹으면 안 되죠. 오늘은 직접 밥을 만들어 먹으려 해요. 음... 뭘 먹지? 이그제클리 exactly. 몸에 좋은 버섯과 두부를 이용한 면 요리를 만들어서 먹어보려 해요. 잘 먹겠습니다. 최근 살이 조금 찐것 같아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에요. 오늘 제가 만든 요리는 10kg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샐러드 우동이랍니다. 이렇게 싱싱한 토마토를 수확해주신 농부 아저씨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배가 불러 조금 남겨야 할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이제 영상 작업을 할 시간이에요 커피도 좋지만 가끔은 냉녹차와 함께 작업을 해도 차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더라구요 그렇지만 마냥 차가운 건 선호하지 않아서 작은 얼음 조각 한개 정도만 띄우는 편이 요 음, 역시 이게 좋아 작업이 끝났어요 하루의 마무리는 독서입니다.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제가 돌잡이 때 마이크를 잡고 태교때 들려주시던 동화책 전 구절을 읽어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시대요. 정말 저는 책과 때려야 뗄수 없는 무언가가 있나봐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함부로 대하고 훼손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요. 하지만 책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한 탓일까요? 오늘은 책의 내용이 잘 들어오질 않네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읽어야겠어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아이씨 이거 또 장났네 이씨 샐러드 우동이랍니다 짜증나 소름 돋아 샐러드 우동이랍니다